저 주식회사 노타에서 사업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양석열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저희가 노타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저희가 네츠프레서라는 이제 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최적화된 AI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노타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 제가 15년도에 창업한 칼스에서 창업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고요. 그래서 AI 모델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 한번 피벗을 해서 지금 현재 아이템으로 지 사업을 복지를 하고 있고 시리즈 B까지 투자 유치를 한 어, 스타트업이라고 연결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이제 하드웨어 최적화된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 이제 주로 국내 쪽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좀 해외를 많이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진출이 늦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지사를 설립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이제 해외 사업을 좀 진출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로 주요 파트너사들의 주로 이제 반도체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업체들과 협업. 기술적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제 제스, 엔비디아 제스는 계열을 저희가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쪽이랑은 이제 프리미어 멤버십으로 좀 등록이 돼어서 엔비디아랑 ARM 다음에 이제 인텔 이런 다양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과 기술적 협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저희가 80% 저희 전체 인력의 80%가 이제 그 딥러닝 엔지니어 플러스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는 어, AI 모델을 최적화하는 쪽, 그다음에 경량화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화 영역으로 많이 해보자 라고 해서 네츠플레서라고 하는 이제 에메롭스 플랫폼 영역으로 확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AI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플랫폼 서비스와 더불어서 이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어떤 도메인 특화된 솔루션 영역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 ITS라고 하는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이 들어간 영상 분석 솔루션 쪽을 만드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 수주를 해서 지금 사업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장 쪽에 모빌리티 쪽에 들어가는 영상 분석 솔루션도 같이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오늘에 소개하고자 하는 네츠프레서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네츠프레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AI 모델이 어, 보통은 이제 GPU 서버가 많이 달려 있는 큰 이제 컴퓨팅 파워 필요라는 시장에서 많이 좀 구축을 하는데 저희는 그쪽보다는 예, 인베디드 환경, 그 굉장히 이제 저 어,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AI 모델이 운영이 되는 것을 타겟으로 잡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어, AI 모델이 거기에 굉장히 하드웨어 최적화되어야 되고 굉장히 가벼운 모델로 운영이 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좀 시작을 해서 이츠프레스는 플랫폼 영역으로 확장이 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과 고객이 타겟하는 하디오에 최적화된 모델을 이넷츠프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지금 크게 넷츠프레스의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만들 때 크게 지금 현재는 세 가지 모듈을 구성을 해서 그 저희 고객사,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사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딥러닝 엔지니어분들이 어좀 시, 손쉽게 AI 모델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서비스로 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모듈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델 서처라고 해서 하드웨어 최적화된 모델을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오토 에메일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오토메라에서 나오는 모델을 좀더 하드웨어에 좀더 경량화를 시키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할수 있는 이제 컴프레서라고 하는 모듈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타겟한 하드웨어에 이제 바로 그 모델이 디플로이가될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모델 런처라고 하는 모듈 이세 가지 모듈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기본적으로는 고객이 어, 제공하는 어떤 요구사항들을 바로 이 네시프레션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마지막으로는 최적화된 AI 모델이만들어질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이제 모델 서치는 아까 말씀처럼 이제 어 하드웨어 최적화된 모델을 자동으로 만드는 오토메일 기능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제 그 내용은 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 데이터셋 데이터셋을 넣으면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의 최적화된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해 줄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하드웨어들은 밑에 나와 있는데 다양한 아까 반도체 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는 기술지 협력하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엔비디아 어, 나아이나 인텔 뭐 르네사스 그 다음에 저런 이제 헬로 이런 mpu 만드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cpu를 만들고 있는 업체 분들과 굉장히 많은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저희는 예. 어, 저희가, 저희가 아직까지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 저희가 이제 선별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타겟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우선은 AMD 쪽을좀더 후순위로 좀 놓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모빌리티 쪽할때 르네사스도 이제 최근에야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기술 협력을 시작을 했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저희가 단계 단계별로 저희 로드맵 상에서 하드웨어 업체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영역들은 아직까지는 비전 쪽 데이터 쪽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AI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이제 어 모델 서처라는 플랫폼을 통 모듈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하드웨어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애시로 나오는 거라서 저희가 벤치마크 했던 오픈 소스에 나온 소타 모델 대비 저희가 이런 어떤 서+ 처에서 나온 모듈, 모듈이 생산하는 모델이 얼마 만큼 좋은지를 간단하게 이제 도표로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어, 저희가 만나고 있는 고객들은 보통은 내 디바이스 제조사 쪽이 되게 많은데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델의 성능이라든가 하드웨어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델 최적화를 해드릴 때 피처법을 많이 그려드립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어떤 성능에 주안점을 두시는지에 따라서 그 모델에 만, 그거에 맞는 어떤 모델을 많이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여기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시를 든 것처럼 어떤 모델의 성능 위주로 많이 보시는 고객이 있고 어떤 고객은 굉장히 속도에 민감한 고객사가 있으시고 아니면 뭐그 중간점에서 절충점을 찾으시는 고객사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한 고객사들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어 거기에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뭐 오전에 이제 그 엔비디아 사모님께서 아마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슨 계열의 어떤 하드웨어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I T S 산업에 그 엣지단에다 붙여서 영상 분석을 실제로 구동을 좀 했었고 거기에 통해서 나온 모델도 이제 넷치프레서 통해서 나온 모델을 가지고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다시 학습시키고 최적화를 통해서 실제 이제 지자체 쪽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델 컴프레서 쪽입니다. 이쪽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모델을 저희가 최적화 해준다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타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었때 기본적으로 이 영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모델 경량화라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어, 최적화 작업을 많이 해드리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이제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하다 보니 어, 컴프레서를 쓰실 수 있는 고객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컴프레서까지 할수 있는 기술적인 딥러닝 엔지니어를 보유하신 고객이 아뭐 국내에서 대기업 몇 군데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많지 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런데 고객이 실제 많은 고객들은 컴프레서 쪽 원하시는 고객도 있지만 그 앞뒤로 붙어 있는 모델을 디자인하고 실제로 그 모델 가이드를 주고 하는 쪽들, 모델 설계라는 쪽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델 서처라고 하는 앞에 앞 단계에 붙어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개발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컴프레서까지 연결이 됐었던 거고 이제 저희가 현재는 이제 C N 아키텍처들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뭐 저희가 모든 그. AI 딥러닝 모델들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자동화된 영역과 그 다음에 어어떻보보커스 a t y o 만드는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어떤 딥러닝 엔지니어를 이제 컨설팅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현재로는 좀 많이 고객사들에게 대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t you c a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다양한 어떤 이제 경량 기법들을 저희가 이제 정형화된 방식으로 좀 구현을 해놓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면 저희가 네츠플레소쪽 그 홈페이지에 이제 그 현재는 오픈 베타 서비스로 런칭을 해나 해놔, 오픈을 해 놔서 바로 가갈만 하시면 아 연말까지는 무상으로 계속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컴프레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경량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최적화가 되는지 얼마만큼 효율적인 AI 모델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뭐클래식피케이션 모델이라든가 어 이제 오브젝트 디렉션 모델들 그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슈퍼 레졸루션 모델들 이게 다 이제 고객사 쪽이랑 같이 협업하면서 나왔던 그 벤치마크 데이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90% 이상 ai 모델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두배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성능에 따라서는 드랍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 부분들은 뭐. 어, 정형화된 내용, 내용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셋, 그다음에 어떤 태스크의 난이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어떤 하드웨어를 쓰시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뭐뭐 뭐 정형 그렇게 정형화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AI 모델을 경량화나 최적화를 해드렸었을 때 성능 드랍이 뭐 1에서 2 이내에 좀 드랍률을 보장하면서 이제 경량화 최적화를 해드리는 쪽을 좀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런, 런처 쪽은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이 다양한 하드웨어마다 그 필요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 딥러닝 엔지니어를 설치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버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디바이스에서 얼마만큼 어, 성능이 나오는지 벤치마크 데이터로 추출을 해야 될때 있고 뭐 포스트 프로세싱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호환성 있는 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호환성 있게 만들어 놓은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설정을 다 해놓고 있고 그래서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제 어떤 이밸루에이션 뭐 하드웨어라든가 그런 쪽에 올릴 때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드웨어들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추세 업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객사들에서 많이 쓰시는 하드웨어들을 좀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전 쪽을 많이 다루시는 고객사들이 어떤 하드웨어를 쓰시냐에 따라서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 특히나 이런 엔비디아나 뭐 인텔이나 이런 이제 암이나 이런 쪽들을 많이 지원했다면은 이제 실제 디바이스 쪽 다루시는 고객사분들은 대만에 있는 대만 쪽이나 아니면 중국 쪽에 있는 칩셋들 아까 말씀드렸 락칩이나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많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또 하나씩 하나씩 하드웨어를 추가 추가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또 다루지 않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기는 이제 잠깐 구두로 설명드렸던 어떤 구조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 최적화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베디드 환경을 먼저 타겟을 했는데 어 저희가 고객사를 만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 크게 고객 층이 한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것처럼 인베이드 환경에서 구현하는 거 그래서 고객사 쪽에서 아 우리는 이런 어, 이런 하드웨어 칩셋 기반으로 해서 어, AI 모델을 만들어서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제품 을 만들겠다 라 하시는 고객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쪽들이 이제 저희가 어 이제 하드웨어 칩셋 업체들을 좀 확장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르네사스와 이제 헬로 쪽을 저희가 컨택 기술 협력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두개 회사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사업 개발을 지금 고객사랑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헬로 쪽의 어떤 칩셋을 가져 가지고 있었을 때얼마만큼 모델이 최적화되고 그다음에 파워 컨섭션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 사이즈를 얼마만큼 줄여서 모빌리티 영역에 얼마만큼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시장 탭핑을 하고 또 어, 그 사업 개발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저희가 좀 생각하지 않았던 산업 영역에서 수요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년 작년부터 저희 쪽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AI 모델 인퍼런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 쪽에 많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이쪽이 주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어, 이미지 쪽을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어, 그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고정비용이 올 고정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타트업도 거의 매덕씩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셔서 쓰시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가지 고민의 포인트가 발생하고 계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쪽에 요청한게 어, 자기네들 쓰고 있는 모델을 너희가 최적화하면 어, V백 정도 쓰는 인턴스에서 T4 정도로 좀 개선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비용이 이만큼 감소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서 저희가 실제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저희가 스타트업과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상용화된 서비스에 지금 런칭을 해서 매출을 발생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기업 쪽에서도 많이 좀 운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쪽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인프라를 트래픽이 늘어나면 따라서 인프라가 늘어나는 비용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분에서 최적화 작업들을 저희가 같이 사업들을 좀 프로젝트를 하고 또 라이센스 매출로 좀 발생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넷츠프레스 나온 모델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구현을 어 사용하고 있는지 유스키스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는 아까 말씀 것처럼 이런 네트플러스 나온 모델을 일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영역이 이제 ITS 영역에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ITS라는 게 이제 짐균 교통망 시스템에 들어가는 뭐좀더 크게 보면 이제 스마트시티에 들어가는 어떤 영상 분석 솔루션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어지 우리나 저희 국내 쪽에는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뭐 삼사백 개 되는 카메라를 영상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거기서 나온 모델을 가지고 신호 제어까지 하는 실증 사업 영역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 쪽에 들어가는 안전 관리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행자와 차량의 어떤 어, 사고 예측을 통해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에 저희가 제슨 시리즈 보드를 활용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다가 설, 제슨 엣지단에서 영상 분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R 카메라 모듈에서도 이제 디텍션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24시간 365일 구동이 돼야 되는 영상 분석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저희가 이제 해외 업체랑 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랑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바로 엣지 디바이스가 탑재가 돼서 거기서 바로 영상 분석을 통해서 뭐 저는 주차 관제라든가 아니면 피플 카운팅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용들을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뭐샌드에고나 두바이 뭐 이런 쪽의 현장에 적용을 해서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모빌리티 쪽에 들어가는 주로 이제 안면 인식 쪽까지 DMS 쪽 솔루션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DMS 쪽을 요즘 좀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DMS가 운전자의 어떤 상태 모니터링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졸음이라든가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인데 어 이쪽이 저희가 좀 시장을 많이 높게 보고 있는 거는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이쪽 시장을 보다 보니 이 어, 국내는 아직 좀 늦어졌지만 뭐 유럽 시장과 북미 시장을 저게 규제 산업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에 뭐몇년 후부터는 이게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돼야 되는 어떤 솔루션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야, dms 쪽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 작년부터 좀 어, 선행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안연식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주로 이제 무인 매장들 그 다음에 뭐 건설 현장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홈 오토메이션, 홈 네트워킹에 들어가는 어떤 제품들 o n home networking, 을 n d the device is a device that is a device that is a d e 고 i c e that is a device that is a d e v i c p u 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얼굴 c 식을 저희 쪽에 요청있 많이 하얼서인식쪽 저희 쪽희가 제공을 c e t h a 그다음에 이제 DMS 같은 경우는 이제 비포 마켓인 이제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하는 거는 어 지금 현재 반도체 업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한 2~3년 걸리는 사업이라 현재 저희가 블랙박스 업체들 해외 수출하고 있는 블랙박스 업체들과 저희가 기술 협업을 해서 지금 이제 그쪽의 제품에 탑재가 돼서 어 수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뭐 다양한 하드웨어를 쓰십니다. 뭐 암바렐라를 쓰시는 고객사도 있고, 뭐 시그마스타 칩셋을 쓰시는 고객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저는 락칩을 쓰시는 고객도 있고 노봇 노보, 로보텍 어, 칩셋을 쓰시는 고객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고객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어, 최적화 작업을 해서 좀서브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요즘 이제 어, CCTV 쪽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어, 작년부터 이제 이쪽 시장에서 화두가 나오는 게 그냥 소형 소규모 그 CCTV 카메라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서베일런스 적 영역에 대한 어떤 문제 그 모델을 많이 요청을 좀 오셔서 저희가 네츠 플러스 통해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제품들 그다음에 저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업용 PC에 들어가는 모델들 이런 쪽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쪽에 대한 태스크들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해서 또 개발을 해 드리고 상용화까지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트워프레소를 가지고 하는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처럼 저희는 이제 현장에 적용되는 현, 어, 모델을 만드는데 좀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데이터셋에 맞도록 어, AI 모델을 최적화하는데 좀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고객사분들에게 저희가 모델을 제공을 하고 네츠플레스 플랫폼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노타의 이제 어, 네츠플레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혹시, 어,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